对对对对<音><音><音><音><音><音><音> 굉장히 아늑합니다. 비해요 화장실도 아늑해. 클렌징 티슈 따로 받았어요. 물두 개. 제가 쟤는 소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 소만 안 했어. 눈에 조름이 가득하지. 친구 집에 놀러 온 친구. 저희는 지금 타코벨을 가는 중입니다. 네, 타코벨을 가고 있어요. 이건 가출이 아니라 여행인 수준. 저희 여행하는 현 명은 술에 빠들어. <웃음> 자! 뭐 먹었을걸 소주? 야네 밥본이랑 3병 먹었다며 소주 그랬어? 응니 네 혼자 3병, 3병 먹었대 소주를 2병 방인줄 알았는데 3병이었구나 시 응. 찌진진 가루 와 진짜 버섯맛난다 응 근데 좀이 방에서 녹으면 그 버섯맛난다 눈심이라니 응. 응. 응. 어. 예. <웃음> <웃음> 야접장이 눈이 진짜 많이 오는거야 아? Happy birthday!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지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아 진짜 진짜 맨정신이야 아우 어. 그게 더 웃긴거야 거기에서 아 진짜 웃겨 엠비티가 MBTI, 좋아 MBTI의 F는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옵니다 저도 F예요 t 는안 올지도 모르겠.. 현주는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주는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 아빠가 대표인데 이거 좀 미안해. 나내일거이 진짜 미안해. 이거, 이거, 이런 게 아니라 그 끼내... <웃음> 아, 지겨워.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은다 먹고 하자. 아 아니면 양념 이을래가 이거, 이 하자.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설날이잖아. 아, 진지. 아, 진지. 패스, 패스. 아! 아 진짜 좋네도 <웃음> <저기요. 웃음> <웃음> <웃음> 혜인이는 <웃음> <웃음> 동거상을 캤지만전왜 이렇게 취한 거죠? 저 술병은 도대체 뭐죠? 양주를 다 먹었어요. 누군가 다 먹었네요. 전 아니길 바랄게요. <웃음> 끝! 빠든 그냥. 안녕하세요. 좀나 <웃음> <전> 괴롭히기. <웃음> 나 지금 술 깼다고 괴롭히기. 사랑해. 하 어. 어, <웃음> 택시가 안 잡혀서 괴롭히는 중 <웃음> 택시가 14분만에 오는데 안, 괴롭히는 중 저는 양말이 없어졌어요